그 로그 a를 네. a b를 x 네. 로그 c a를 y로 둔데요 네. 근데 네. 여기에서 이거 그 지수 그걸로 표현 그거 바꾸면요. 아 네. 네 바꾸면 a x가 네. b가 되고 네. c y가 A가 되는 거잖아요. 어, 저눈 빠져. 아, 네. 그러면은, 그 B는 AX래요. 근데 네. C가, 그러니까 CY가 A래요. 그러면 네. CYX가, 이거는 거죠? 네. 그러면 이거 로그 버, 정, 법칙? 그거 해가지고, 아니, 그거. 이렇게 해가지고,